왔다 왔어 진작 왔답니다. 오늘은 함양 용추폭포를 다 보겠습니다. 용추폭포, 용이 춤추어 하늘로 솟구한는 그런 폭포입니다. 함양에 있습니다. 폭포의 위쪽에서 아래로 지금 카메라를 잡아봤습니다. 엄청난 수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. 밑에서는 폭포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. 멀리서. 안전 지킴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폭포의 수량이 엄청납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수객들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많은 인파들이 지금 용추폭포의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 여름을 완전히 확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용추폭포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용이 춤추다 용이 성취나 용이 하늘로 올라가다 용추폭포가 여기가도 있고 저기가도 있는데 함량의 용축폭포 어. 엄청난 물량을 수락을 자랑하면서 오늘 용축폭포 비스를 맞춘대